아, 자, 오늘 오신 분이 두 분?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나 오셨죠? 그, 지금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한 분씩 상담할 거예요. 일단, 네. 그, 오늘은 저희 그 창업존 2기 때 이제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분인데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이제 되지 않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저희 이제 미디어 회사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서좀 좀 바꿔가지고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이제 실제로 저희 쪽 했던 분이 어떻게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했는지 강의적인 내용보다 는니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서로 공감한 대상 가거예요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그 강의 장소가 좀 문제가 생겨서 좀 옮겨서 아마 이제 오후에 원래는 개별 이렇게 실습도 하려고 했는데 좀시험 방식으로 해서 특화 정보 검색을 직접 여러분 거를 가지고 공개 시험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실제 같이 보면서. 어, 아이디어 있고 어, 바로 서임조사를해가지고찾아 v 서 a b o 어, o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좀좀 o r l 거예요. 관심 it. 으 didn't see me. I didn't know. I 그 i 대에 t 말이 o w I d i 고 n t know. I d i d n 이다 n o w I d i 는 남들 운 좋게 회사가 되게 엄청 커지는 글로벌 기업까지도 가면 대부분 글로벌 기업까지는 상장 멤버들이 잘 나갔다가 망는 것도 안제가누더라고요 정책 때문에 한 번에 망해서 제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사업 다시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그래서 누가 누가 누가 관계기있다 많이 찾아가는데 요금의 손식을 내려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가 어? 이운 좋게 배전지 센터를 만나고, 어떤 이제 특허를 만들, 특허에 대한 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태어나라 그렇게 조움을갖고 이렇게 진행이 나와서, 그러면서잘운 좋게 편집했어요. 그리고, 다른 약 10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창업교육을 없나 있었어요. 그, 하면도와주신것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지 몰랐고, 나할 때는 금방 한몇달 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하고 누가 저만 도와주면 금방 이럴겠다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년 동안 창업 교육 같은 걸 듣고 이제 그 사람들 인맥스도 쌓아주게 되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무도 의심사는 아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창업 교육을 들으면 이런 거 많이 들으러 다니실 거예요 근데 네, 그것도 한 10년 넘게 10년 넘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다음에 상호뭐 멘토라든가 뭐 심사위원님도 있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네프러스로스에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비슷한 맥락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네프가 되고 심사위원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 그, 그, 그, 그,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 하다 보면, 어, 뭐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 막상 자기가 다 차대는 거기 때문에 연습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운 좋게, 저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 경영대학교에서 부교재를 쓰는 실제 게임인데 실제 부교재를 쓰는 곳에야 게임을 이렇게 피자지진 라고 해서 나온 지한 20년, 30년 됐을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리뉴얼돼서 한번1 0년만 됐어요. 리뉴얼돼있고 제가 이걸 소개하는 충의 이유는 뭐냐면 대표님들이 뭐 엔드테인먼트도 그렇고 영화나 방송도 그렇고 성공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대로 수만가지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대로 수만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해보실 때 게임은 현실에 반영이라어이서 어, 뭐 경영 게임 같은 것들이에요. 경영 게임인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가위가 어떤 식으로 해서 게임이 이겨야 되니까 왜 망하게 되는 것도 여러가지 뭐, 유통이 되는 것들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간접 체험해보시라고 이거 한번 기회가지시한 지금 한 3만원 꼭 해보실 거예요. 근데 그래픽은 너무 최근 요즘 게임에 대해서는 그래픽이 수이긴 한데 내역적인 측면에서는, 구교재 습성도 되게 좋고, 저도 이걸 바탕으로, 아까 나씀드던 대기업도 어이 불러보기까지 하니까, 나름대로 검증이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현행폭사안 맞는, 법 뭐, 유제 때문에, 이런, 뭐, 국가적, 과적, 이런 것들 같은, 반응이 안 되긴 한데, 그런 걸 대대하고라도, 충분히 해볼만한, 시간이 있게.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어, 이제 미국 참여용사가 종 도움이 되고, 분노의 그, 그, 그 되게 안담한 상들, 허무하게 성지 두 개의 단리에다리게 되다 보시, 이를때면요 우리가 창업은 전쟁이기도 한데 현대전에서 이제 무대나 현대전 인간인들을 많이 아무 이유 을 죽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업하면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 저희도 정체돼. 잘 나갔다가 정책 때문에 한 번에 망한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망했어요. 자기가 내 가는 걸잘못했거나 뭐 이랬으면 자기 탓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이 뭐 정책이 되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망했을 면 우리가 그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되는 게 되게 마음껏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망하셨고 저는 이제 가장 그한 그 10년 동안 한 1년에 한 100번 정도